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저번에는 바르셀로나에서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이번에는 중국 청도에서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중국 청도에 계시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초청을 해주신 건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기 계시는 안녕하세요. 박세정 대표님을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대표님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아요. 중국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Go! 지훈이로 갑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니다그유 감사합니다. 아다아니다 아유, 감사합다아니다 여러분 이제 갈아입었고요. 아무래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잘 갔다올게요 여기가 층다오 농업대학교 요금에 인프도 이렇게 싹이야 오오 솔 장난 아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다 메뉴예요. 메뉴 저 끝까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제가 막 어. 어? 제가 네좀 넣을게요. 네, 약간 음. 저 계란에 소랑 음. 계란. 그냥 2,400원. 음 맛있다. 어? 음. 음. 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 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면 주로 중국 고객분들을 더 많이 만나서요? 아니면 유 저는 격포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인데요? 네, 반반이에요. 느낌처럼 뺏어간다. 네, 좀 그렇게 느끼는 것같고 물론, 저 저희... 네. 지금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걸 듣고 싶고 그리고 어떤 게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가 준비했던 거에서 좀더더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제한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나눠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 한 시간 하면 같이 오신 박세정 대표님이 이제 스피치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한1 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미용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나 그리고 스케치 같은 것들을 배워서 이제 훨씬 더 일상생활이나 뭐 일하실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은 이제 여기 현지에 계시는 이사님께서 이제 직접 단톡방에 해서 모아주셨고 저희는 모아주신 그 인원의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느 한단체의 강의 초청을 받은 거죠.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진짜 이런 새로운 기회를 얻음으로써 좀더 확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강의가 될것 같아요. 돈 버는 것보다 더큰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저희 초대해주신 이사님이세요. 네, 저는 중국 청도에서 살고 있고요. 이호택입니다. 청도에 어, 한국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조선족 교포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이나 또 내지는 중국에서도 북경 상해처럼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아서 갈증들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독서회나 또 여러 모임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나누고는 해요. 네. 아무래도 저희끼리 나누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저희 큰 마음 먹고 한국에서 좀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좋은 내용, 나누기 어려운 내용들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을 위해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네. 흔쾌히 와주신 우리 또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감사해요 에이. 너무 처음부터 불친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예 <웃음>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예, 또 중국이 인구가 15억이어서 15억 인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소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자가 15억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음. 어, 항상 생각해요 중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아마 선생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아마 많이 주실 것 같고 네. 또 저희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 가지고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논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네. <웃음> 아무튼 오늘 강의 잘할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일부러 책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 선물이라도 좀 드리려고 그 식당도 기억나고. 여러분, 저게 청도대학교 정문입니다. 저거 꼭 대전 정부천상같네요 지금 청도대학교로 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청도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 학과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것 같고요. 여기 계시 여기 교수님. 교수님 도망가고 모습, 계신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아름다운 뒷모습을. 오늘 교수님께서 어, 한국어 교수님이 저희가 오는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하는 김에 우리 학과에 있는 이제 교, 한국어 교수님들을 이제 같이 강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보조 강사로 왔습니다. <웃음> 오늘 한1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강의를 할것 같고, 제가 가지고 온 책들도 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좋은 이야기나 뭐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하고 오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렇게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건 파일 열고 다할수 있는 위임 포자요 이제 포인트 네. 필요, 필요 없더라 포인트 필요 없네 네. 아시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청도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어쨌든건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현지에 있는 대학, 대학원생들의 대학이야기 같은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파워포인트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은 기회가 없을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분명히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좀더 기회를 보고 나도 좀 언어 공부를 좀더 많이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더 전달해 줄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참 와봐. 알아요. 증정. 아. <잠시만>. 아, <목소리> 아거 인터넷 들어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해요. <목소리> 나중에 꼭한번 써먹어요. 네. 지금 내 셋째 날 일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전에 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역시 전통시장을 가야지만 그 나라의 풍경과 그 문화를 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가격이 엄청 싸요. 그리고 거기서 과일을 샀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 요우즈라고 하는 거니우즈 예. 네. 응. 귤같은 이게 완전 귤, 엄청나게 큰귤 같고 뭐 망고 같은 느낌의. 저거가 엄청 크다. 응. 이거 안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귤처럼 돼 있나요? 어. 아 대박. 이거 껍데기구나 안에니까? <웃음> <웃음> 와. 잠깐만요. 이게 이거? 이거 알 보니까 이거 갑자기 구름 돋는다. 이거 뭐알 같아. 어. <웃음> 음. 음. 와 이거 완전 진짜 귤이다 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무튼 저는 매운 소시가 너무 매우니까 자천같으러 드게요 어, 매콤해 하아좀같은느있데요 이거 먹으니까 对谢对对对对对对对对对這是嗎 제 첫째 날에 강의했던 곳인데 책상을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이렇게 수업하기 좋은 형태로 되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되게 좋아서 뭐 HDMI 케이블 연결하는 그 단자만 있어도 충분히 되고 그리고 분위기 좋게끔 할수 있는 그 음악 음악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하니까 분위기 되게 좋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이 정도 사이로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들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게 이런 전문들을 그냥 이어갈 것이고 OO기업 유통, 건축, 통신, 서비스 어, 오늘 청도 강의 마날이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사장님들이랑 그 같이 오신 국장정대표님한테 영상 편집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왜냐면은 어찌됐건 영상 편집하는 방법 알아두면 나중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강의 끝나고 이제 밥먹으러왔습니다그리고 여기 현지에 계시는 이제 중국 청두에 있는 아이러브피자라고 이제 한금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웃음> 곳이에요. <웃음> 와, 사장님이 저희 왔다고 서비스 주셨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러브피자. <I love> <웃음> 어? 머비 이 식당 어디니?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 잘게 어부에 맞는데 아이포는 사실 자전거 타고 있는데 여기 현지에 계시는 그이 사장님이 한번 타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타보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자전거가 다 똑같은데 그냥 중국의 그 느낌을 보면서 타는 게참 좋은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자동차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동차는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30분에 3위안 정도고 그리고 10분 초과할 때마다 1위안씩 하는 건데 여기 바코드에다가 보이시죠? 바코드 찍어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로 들어가서 요거만 돌리면 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일정이 다 끝났어요. 아까 전에 뭐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계속 일도 하고, 그리고 뭐이거저 쇼핑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공항인데요. 아무튼 이게 3박 4일 동안 성심성의껏, 그리고 물심 양면으로 되게 도와주신 어, 이호택 사장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게 저희가 현지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현지에 계신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여기 청도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식 콘텐츠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게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또 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더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이 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박세전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